제일 좋은 건가요? 네, 최고 좋은 거죠. 제일 일일. 네, 네, 네. 저 일임은 거의 입도 일일일에 갖고 올수록 접하는 확률이 많아요. 아, 우와. 선업을 어, 시고 오는 사람들 많아요. 더 아, 입도 아, 못 해가지고. 네. 아. 그3대가더을 쌓이지만 어. 입도 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음? 음. 와, 사동항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도 가는 거 여기서 발권하나요? 예, 네, 예약하셨나요? 네. 네. 신문 좀점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원래 1시간 전에 발권을 해야 되나요? 네, 보통 1시간 전까지는 해주셔야요 마감은 몇분 전이에요? 11시 50분에 출발하는 거고요. 우등석이 55,950원. 여기 이렇게, 이런 터미널 매점이 있어요. 우와, 머리띠구나. 머리띠에요? 아, 아, 머리띠요? 네. 항위 저반지 사정에 따라 선박의 저항하는 여가 결정됩니다. 만약 반지 사정이 기악로 인하여 저반이 불가능할 도도선 관광으로 대도에하는여은반지사정하습니다 자기가 돌아가요! 얘봐요! 와얘봐 이렇게 자기가 돌아가! 와! 이거 봐요! 자기가 이렇게! 와. 우와! 이거 봐요! 여기가 더잖아나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나? 여기 한번 올라가볼까? 여기는 못 올라가나봐요. 대박이다. 이거 보러 오는 거구나. 와 여기 독도라 써있어요. 여러분 보이시 먹으면 찍어드릴까요? 어, 네. 저 사진, 아 괜찮아요. 저 사진 잘 찍어요. 저도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텔디야 하나, 둘, 셋. 전신 지울게요. 또 찍을게요. 어, 너무 잘 나온다. 영상 한번 찍어드릴게요. 인사해주세요. 여기요, 네. <웃음> 저한 번만 부탁드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간 분이 있긴 있네, 올라간 분이? 우리 땅, 우리 땅. 진짜 여기 들어오는 게 진짜 어렵대요. 진짜 어렵대요. 그리고 나는 한번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값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이 제 여행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 이렇게 날씨가 좋다고? 아아쉬워라 맞아요. 아, 유튜브에요. 유튜브? 뭔데, 여기? 아, 허니블링이에요. 어? 허니블링. 허니블링. 허니블링? 네. 어. 구독해주세요. 어. <웃음> 렌트를 안 하시고? 네 렌트 안 했어요 현포에서는 택시 타고 왔고 그리고 그냥 걸어 다녔어요 신디선대 정말 맛있어 오 정말요? 거... 아 여기구나 감사합니다 와, 방갈로도 있나봐요 이게 예, 스위스 숙소 같아. 이렇게 새소리가 나는 게 너무 좋아. 어, 일단 입구 합격. 나 이런 거 좋아해요. 와꽃치 노래? 고추장을 크게 한 숟가락 넣으시고 네. 어. 오징어 회랑 전복이랑 엄청 회가 많아요 이 정도면 될까요? 엄청 잘 먹으세요 아, <웃음> 이제 육수 세우 아, 아요 육... 제가 원래 해금어를 엄청 좋아는이라는데 신선한 그리고 양이 일단 파리화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휴무야. 아 휴무야 사동은 모래가 많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이렇게 도동항까지 차 타면 6분이거든요. 지금이 7시 3분이에요. 어, 아, 7시 45분. 어, 7시 20분? 이거 정말 올까요? 이게 아무것도 안 떠요. 어, 택시다. 어, 택시 탈까? 어, 어떻게? 택시 타까 말까? 타자. 사장님, 안돼요. 가지 마세요. 안돼 사장님. 맞다. 어 택시다 <웃음> 택시다. 어저 도동왕이야 어, 사장님 혹시 이거 버스가 저기 7시 20분이라 써있는데요 안오는 거 보면 안오는 건가요? 왜 버스는 오는데 아 와요? 그럼요 아, 2분 기다렸으면 왔었으려나 그럼 빨리 가요 그러면 네. 비행기 비 돌아가거든. 아 그래요. 비 돌아가. 여기가 네 골짜기요 골짜기. 옛날에 는 집이요 가운데로 쭉 가. 네. 가운데 아. 길이었거든요. 도랑 네. 아 정말요? 어깨를 내서 네. 지금 물로 차가 다니는. 와. 옛날에는 아. 골목으로 다녔어. <웃음> 원래 이게 도랑이었어요. 네. 와 네. 신기하다. 밑에 물이 흐르고 네. 있어요. 오. 조동이 구도시에요? 네 그러면 저동이 네 <웃음> 그렇구나 우와 이건 뭐예요? 호떡집이다 저 여기서 내릴게요 아, 저 호떡집 먹을래요 호떡 한번 드셔보세요? 네 <웃음> 호떡이에요 호떡 호박 도청 시앗호떡 <웃음> 대박 매운 호떡은 뭐예요? 사장님 여기 뭐가 제일 맛있어요? 골고루 다잘 나왔네 우 우와, 우와. 호박 식개팔거든요 여기. 음. 너무 맛있다. 근데 진짜 오징어 다은 처음 봐요. 예? 오징어, 오린게 오징어, 오징어, 야채 들어가 <웃음> <웃음> 와, 비주얼. 비주얼 보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보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여기서 또 뵙네요. 네네네네. 네 <웃음> 그래서 지금 먹을 카페를 찾고 있어요. 어, 사장님, 혹시 내일요? 네. 감사합니다. 어, 너무 반가워. 네. 너무 반가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엄청 큰데, 이거 달? <웃음> 전남의 광장 앞에는 이런 향토거리가 있고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이 다리. 해안 산책로 이거 다 진짜 예쁜데.